으띠우디도.. 악무점 굿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종류는 총세 가지예요. 하나는 머그컵, 또 하나는 스마트 그립톡, 또 하나는 스티커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가지 만 제작을 했어요. 먼저! 이 머그컵입니다. 이 머그컵은 이렇게 하나씩 박스에 들어있고요. 막뽁이 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배송이 될 예정이에요. 크기가 좀큰 머그컵이에요. 그냥 일반 작은 머그컵이 아니라 여기에 시리얼을 넣어 먹어도 될 정도로 좀 넉넉한 머그컵입니다. 머그컵 가격은 12,000원이고요. 배송비는 무료예요. 진짜 고급도 자기예요이 안쪽은 회색으로 배색처리가 회색 되어 있고 이 겉에는 약간 미색? 완전 쨍한 화이트가 아니라 좀 따뜻한 흰색이에요. 양팡이 여기 제가 있고 정색이, 그리고 후추 이렇게 삥 둘러서 일러스트가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좀 충격 먹었어요. 또 굽는 도자기다 보니까 이런 약간 튀어나온 부분? 이런 요철이 좀 있을 수 있고 유약이 흐르는 자국이 아주 흐리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런 조그만한 부분에 되게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엄청 고퀄 도자기 컵이 탄생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립톡입니다 스마트 그립톡은 총 6종인데 일단 이렇게 생겨서 여기 뒤에 접착제가 있거든요 양면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딱 해서 핸드폰에 붙이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치대로 쓸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서 하면 핸드폰 잘때안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자다가 유튜브 볼 때도 이렇게 손가락 끼워서 유튜브면은 보 얼굴에 폰안 떨어져요. 대신에 막 엄청 말랑말랑한 젤리 케이스나 좀 뭐가 많이 묻어있는 케이스에 붙이면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하드한 케이스나 이런 플라스틱 투명 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데다 붙이는 게좀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이런 일러스트로 된 제품들은 모두 흰색 그립톡이고요. 스페셜 에디션으로 정색이 얼굴이 꽉 차있는 그립톡이 있습니다. 이것만 검정색이에요. 나머지는 흰색입니다. 이 그립톡은 가격이 8,500원. 이것도 무료배송입니다. 다음은 스티커인데요. 스티커는 세트 스티커가 있고 한 장짜리 스티커가 있어요. 한 장짜리 스티커는 스티커를 많이 쓰진 않지만 스티커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스티커고 요거는 예시로 제가 실제 사이즈로 뽑아본 이미지예요 한 이만한 크기고요 아야 한 장짜리 스티커에는 앙우정이랑제 일러스트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상징하는 감자 감자주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a 4용 제가 뽑은 거니까 아마 이거보다좀 똑똑한 종이에 무광코팅이 된 스티커로 제작이 될 예정이에요 생장이 2,500원인데 이거 2,500원인데 무료배송으로 해버리면은 0원이니까 이 스티커만 구입을 한 경우에는 2,500원 배송비가 붙습니다 이 스티커랑 이런 제품을 같이 주문하시는 거는 무료배송이에요 이 스티커랑 머거컵을 같이 주문하셔도 무료배송이에요 다음은 이 세트 스티커입니다. 이 세트 스티커는 앙팡 후추 정세기가 한 장씩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무거 코팅으로 제작될 예정이고 이거는 다이어리 꾸미시는 분들이 정말 쓰시기 좋은 그런 스티커고 이 세트는 7,000원인데 이것도 배송비가 붙어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 요거 같이 사시면 무료배송 이거랑 그립톡 같이 사시면 무료배송입니다. 좀 복잡하죠? 어쨌든 스티커만 주문하셨을 때 배송비 2,500원이 붙는 거예요. 이 굿즈 판매 수익의 일부는 장애묘나 아픈 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비용으로 후원할 예정이에요. 어떤 단체를 딱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좀 도움이 필요하신 이제 봉사자분들께 기부할 예정입니다. 일정 금액은 그렇게 길고양이들 치료비에 쓰이고 나머지 비용은 제 개인구조나 앙팡이 후추 정색이 뱃살 만들기. 혹은 방팡육수 정세기 병원 비율로좀 제가 쓸것 같아요. 주들은 토요일 자정까지 주문이 가능하고 주문이 마감된 후에 제가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신 수량을 전부 파악을 해서 후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니까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라이브 방송하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